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죠.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두 번째는 거여생활자들의 소득세 세 번째는 법인소득세, 법인세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어떤 법과 제도가 발표되면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 다릅니다 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또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과 제도가 발표될 때에는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나의 자산관리와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자막에 있는 것처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반격, 집값 지도가 바뀐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까지 다주택자들은 음지였죠 양지가 아니라 음지왜 그랬습니까?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었고 집을 빨리 팔아라 하면서 계속 정부의 압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새 정부에서 이번 세제 개편 안을 보면 완전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에 거치지 않고 앞으로 특히 부동산의 주택시장을 다주택자들이 주도권을 지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집값 지도가 바뀐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시장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 지를잘 구별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점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다주택자들 반격 집값 지도가 바뀌는데 우선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환호하죠 우선 첫 번째는 그동안 다주택자니까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주택수별로 두 채, 세 채로 집, 집이 많아질수록 종부세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증가했는데 그것이 주택수가 아니라 총가액 기준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됐다. 이게 엄청난 차이.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보유세를 대폭 인하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0% 이상 보유세가 인하되더라.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부동산의 집값 시장, 집값 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주택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앞으로 집값 지도가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부세 개편에서 다주택자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혜택을 얻었으며 그것이 다주택자들 의 반격 집값지도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는 노컷뉴스의 관련 기사인데요. 제가 자료 화면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은 종부세 세율 조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2주택이야 3주택 이상 등등의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0.6, 1.2, 또 1.2, 2.2 주택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어쨌든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달라진다. 즉 높아진다라고 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수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총가액 두 채든 세 채든 그 집을 다 합쳤을 때, 그 가격을 합쳤을 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현행 제도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한 채냐, 두 채냐, 세 채냐, 네 채냐 기존에는 주택수, 즉 집이 많아지면 세금이 더 올라갔다면 계정 안에서는 집 주택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동일한 세율, 동일한 가세 표준이라면 세율을 동일하게 했다. 그러니까 집이 몇 채가 되든 상관이 없어졌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는 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다주택자에게 결론적으로 유리한데 현행 제도를 보면 2주택 이하까지는 종부세가 아무리 많더라도 150%가 상한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350%가 상한이었는데 자 개정안에 보면 2주택 이하든 3주택 이상이든 다 150%로 상한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 특히 크게 유리해졌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이 개정안에 나왔는데 현행 제도에는 일단 6억 원을 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그런데 특히 1주택자는 11억 원을 깎아주게 되어 있는데 바뀐 개정안에 의하면 일단 무조건 9억 원을 깎아줍니다 다주택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플러서 1억 원 정도 더 올랐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9억을 깎아주니까 6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더 혜택이 있고 1세대 1주택자는 1억 원 정도 기존에서 기존 1억 원 정도 더 혜택이 늘었습니다 자,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가 2022년 올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그래서 특별공제가 도입되었는데,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기본공제, 앞서 올해 11억 원이잖아요.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올해 한해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하겠다. 자, 이 부분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큰 혜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 1억건내 3억은 공제하면 아주 비싼 아주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거의 종부세가 0원이 되겠다 자 이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에게 얼마나 줄어들었다는 거야 이것을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403동이라고 합니다. 84평방미드 한 채와 엄마아파트 구동 전용맹적 84평방미드 한채 그래서 2주택자인데 현행 제도대로 하면 1억 2600만원 그런데 바뀐 개편안을 적용하면 무려 75%가 줄어듭니다. 3000만원, 3048만원 정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3주택자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111동 84평방미터 그 다음에 엄마아파트 구동 84평방미터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507동 8 2평방미터타다 비싼 아파트들만 가진 3주택자인데 현행 제도로 하면 3억 9,265만원 약 4억원의 종부세 1년 기준 그런데 바뀐 개편안을 적용하면 무려 77% 80% 가까이가 줄어들고 9,025만 원만 냅니다.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자, 같은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았던 이들 아파트보다는 조금 싼 가격대. 예컨대, 마포레미안, 프로지오 403동, 그 다음에 엄마 아파트 9동. 자, 이것은 앞에 케이스랑 해당하는 아파트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전 유성 죽동의 프로지오 302동, 84평방미터. 자, 이렇게 3주택자라고 하면, 앞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3주택보다는 많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현행제도에서는 종부세가 같은 3주택자라 하더라도 1억 4,700인데 이번에 개편안에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75%나 크게 줄어든 3,539만원. 그러니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집값을 다 합한 금액이 비싸든 싸든 간에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입니다. 비싸든 싸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화면에서는 조정지역 1주택자 2023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에 보면 한남더힐 127동 대단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235평방미드 개편 전에 지금 현행 제도로 하면 7,800만원 그런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3,900만원 해서 49% 약 50% 정도 줄어듭니다 비싼 아파트 엄청 많이 줄어들죠 레미안 대치 펠리스 109동 1 1 4평방미자 이것도 기존 4,600만원 즉 현행 제도로 4,600만원인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2,222만원 51% 줄어듭니다. 이것도 거의 절반 줄어들죠. 자 비싼 아파트들 한 채가 있다 하더라도 반포자이 107동 여기도 비싼 아파트죠. 84평방미터가 해낸 법으로 하면 3,091만원 그런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1,473만원 여기도 52% 자, 이렇게 보면 집을 하나 가졌어도 비싼 아파트는 거의 한 50% 정도가 줄어든다. 그렇지만 다주택자들이 줄어드는 비율만큼은 못 미친다 자 이번에는 조금 가격이 싼 아파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레미안 프로듀오 싼 집은 아니지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집보다는 가격이 싸죠 자 여기는 현행대로 적용하면 781만 원 그런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574만원으로 26%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엄청 비싼 아파트의 절반 정도 줄어드는 수준 그 다음에 레미안 옥수 리버젠 아파트 102동 84평방미던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871만원인데 현행 그 다음에 줄어든 것은 515만원 40% 정도 줄어들고 또 레미안 고덕 힐스테이트 117동 여기도 84평방미던데 해냉대로 하면 564만원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388만원 그래서 31% 정도 줄어드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똑같이 집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비싼 아파트일수록 감면 줄어드는 금액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아마 생각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형편이 다름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다주택자들의 반격입니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선 다주택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일단 부자들이죠 물론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시골의 집또 부모 집 이렇게 다주택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자 아니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부자들이 많다 그 다음에 집이 많다 하면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끼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집이 없거나 1세대 1주택 서민 아파트 등등은 이 다주택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 그 다음에 그 현금 동원력을 따라 갈 수가 없죠 자두 번째는요 거래 절벽 자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던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집이 세 채, 네 채가 아니라 열 채, 백 채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개편안에 의하면. 그러니까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급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자지우지하는 시장, 가격 주도력이 훨씬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을 더 많이 사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 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사도 세금 부리익은 없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현금이 있고 또 정보력이 좋은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가진 집을 내어놓을 필요도 없고 지금 계속 집값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면 내가 집을 한두 채더 사야지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주택자들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까 자,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집값 지도가 바뀐다. 집값 지도가 바뀐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시야를 좁혀야 합니다. 자,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강남과 강북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의 편차가 확대됩니다. 자,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합니까? 서울 같으면 강남에 많이 사시죠. 자, 그런데 이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 그죠? 또 부자들이야.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강남 집값, 강남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죠. 앞으로 강남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또 대출이자 부담이 많은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북 같은 경우에는 강남보다 이번에 세제개편 안으로 인해서 더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강남보다 더 많아진 거죠 결과적으로 강남북 집값 편차 확대가 된다. 자, 이것은 지방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대도시의 서울 같으면 강남, 강북이 어딘지 잘 따져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이 더 늘어나도 상관없어 한다고 하면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 테크, 재테크를 집을 통하에서 할수 있는 확률도 많아졌죠. 어차피 돈은 있고 정보는 있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지난해는 너무 집값이 비싸서 감히 엄두도 못 냈고 지금은 또 계속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 봐또 관망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과 결국 다주택자들이 전쟁이다 집을 놓고 집은 정해져 있는 거죠. 좋은 지역에 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뭐다 아시는 것처럼 신설역세권, 특히 수도권, GTX 지난해도 GTX 노선을 따라서 엄청 올랐죠 그런데 근데 지금은 또 GTX 노선을 따라서 엄청 올랐던 집값들이 엄청 떨어집니다 또 두번째 직주근접 아무래도 직장과 집이 가까이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성라인이라고 하죠 반도체 라인이라고 합니다 보면 수원, 동탄, 평택 그 다음에 용인 이런 쪽들 반도체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쪽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지택 x 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A, B, C, D 등등으로 노선이 다르고 가장 빠르게 개통하는 것은 A 노선 그 다음에 B, C, D로 갈수록 착공 시기, 허가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 올랐던 지역이 많이 빠졌다 하면 아무래도 착공 시기가 멀리 있는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겠죠 또 반대로 어느 쪽이 다시 회복력이 빠를까요? 개통시기가 빠른 지역의 집값이 만약 회복된다면 훨씬 빨리 회복력이 크겠죠 직주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좁혀라 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겠다? 어떤 지역도 상관없이 계속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 정말 내집 마련이 급한 사람들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즉 내가 얼마 정도면 집을 사겠어. 그 다음에 가족들의 근무지 등등을 다 따져볼 때 어느 지역에 어떤 가격으로 내가 사는 게 좋겠어. 이걸 확실하게 지고, 지고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좁혀서 따져서 보시라는 거죠. 당연히 세 번째 과다 조정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난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지난해는 왜 올랐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많이 떨어졌을까?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구분해 나가야 돼요. 그 이유를. 올랐던 이유, 떨어졌던 이유. 지난해는 올랐으니까 내가 돈이 없네 라고 한숨만 쉬고 있었고, 이번에는 떨어지니까 또 계속 떨어지네 라고 팔짝만 끼고 있다 보면 자칫 오히려 쭉 오르는 시기에 또 잘못하면, 잘못하면 너무 올라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야를 좁히자는 거죠. 같은 지역이라도 다 차별화.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또, 최근까지 집값을 올렸던 원인 중에 하나, 세대수 분화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리되었죠. 또 고령화는 심각하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반도체 라인, 삼성 라인 이 같은 경우에도 집 공급은 엄청 많습니다. 동탄 가보십시오, 평택 가보십시오. 엄청 집 공급은 많죠. 파주에 가보십시오. 엄청 집 공급은 많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냐 아니냐, 신설 역세권, 도쿄 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내가 집에서 차를 타고 5분, 10분 거리로 떨어져있는 집값과 또 그렇지 않은 집값은 다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좁혀야 되고 어느 쪽이 많이 떨어졌냐 왜 올랐고 왜 많이 떨어졌냐 잘 따져보셔야 되고 이처럼 동일 지역 내에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듯이 아니라 아마 금리는 한국 금리는 좀더 오르겠죠 당연히 오를 것이고 내년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렇다면 집값은 조금 계속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팔짱 끼고 있지 말고 내가 내 돈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 재정 형편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형편을 보아서 어느 지역, 지역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잘 정하시고 해당 지역의 가격 동향 예컨대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는 비율, 하락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 등등의 친한 부동산을 만들어서 계속 동향을 주시하면서 나의 목표지역 목표, 내가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을 잘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집값 지도가 바뀌었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통한 재테크에 대한 메리트, 유혹이 더 커졌다 그것이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큰 적수잖아요 부자, 그리고 정보력 지금까지도 내가 이기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더 면밀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을 보는 종부세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을 다주택자들의 반격 집값 지도가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내집 마련이 꼭 목표인 분들 그리고 현재의 나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잘 불릴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잘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